일곱 지린다 아아 이거 오버 아니냐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산으로 한 그릇 려나 기고난다. 기고난다. 기고난다. 이거 공격다. 상거리는 못 가죠. 나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. 처음에 멈추는 거. 이것 때문에 그걸 샀거든요. 초반에 한 번만 따기래. 한 번만, 이거는... 고핑 엘퍼 피치고 들어가면 되죠. 와, 잘했 방금은 탄이 좀 센네. 아, 이 당연하죠. 어, 나 혼자 킬했데 야 이럴때 올킬하면은 딱 티나는데 간지나는데 나비형 리아요 이렇게도 한번 까볼까? 이렇게 하면 짧다 확실히 어어 근요 어, 네, 근데 저 형은 왜 안먹었지? 디핑 됐나 보다 어 개머리 하이 아, 요즘에 태, 퇴근을 좀 일찍 하네? 그 스포 퇴근 나비야 리아유 와, 옆, 옆이면 불 벽이야. 계속 옆전방 나오거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빙을 먹었아 역시 역시 톡이 이루어지는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폭이 이뤄지는군 역시 바로 캐치 마인드 자 준비하시고 쏴 버리세요 엠 나왔다 아하, 듣겠네아 탄이 좀 시원하게 안고치네 아직. 아 형이 말려서 나갔다고요? 음, 오케이 오케이. 아 형이 말 말려, 말려서 나갔다고? 아직 좀 적응 안 된다, 오케이. 빠른 판다 좋아. 았 근데 오늘 상위권 많이 하던데 어 계속 거의 뭐 후반에 좀 조금 그런거 말고는 뭐 첫판 4킬 그 이어서 세판 4킬이네 이 정도로 안되겠다. 가운 어, 뭐야? 저기 어디 순간야? 아, 제발 빙... 대충... 아무데나 막... 제발... 깔수 밖에 없었구나. 어... 죽음이... 눈앞에 있을 때나 줄수 없지? 딱타나이가뭐래 <목소리> 내킬은 못했지만 아 이상하게 좀 꼬인다 그죠 어디 컨셉 잡고 확실히 가야겠다 막 셔터 갈까면 셔터 가고 확실하게 가야겠다 결국 지린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예. 타임 보고 이번에 옆임이네. 옆을 자꾸 나오거든요. 초반에 사실 여벌 뛰어야 여미가 있는데 그조 잘못했다 저거 뭐야 뭐뭐 뭐 어디 포기야? 따흔 여기 어 레드 타이거 쓰시네. 오우 아 주형님 안녕하세요 곧 디너입니다 미션. 아 스파니까 시간 빨리 간다 벌써 11시네 연막이 있어도 상관이 없죠 한번더 까주고 나가줘버리기 아아! 저기 아. 있었구나 저기서 어디였지? 사역되였나 오 좋아 팔 보호대가 혹시 그 스페셜 포인트 훈장 포인트도 주나요? 그래서 끼고 계신 건가? 딱 패션이 아이그 점수 많이 받으려고 딱 이렇게 끼워 놓으신 것 같은데 나이트요? 됐다 됐다 또 다행이다 아이 데스, 데스가 스두 개가 더 많네 제가 1등 좋은 경쟁자가 있네요 자 배합을 다르게 해서 까주고 여기다 하나 굴려주고 또 입구에 하나 아 입구 안됐다 이거 포기다 뭐야 아, 이거.. 오, 버 아니냐? 스펠 포스 탄이 있지. 한두 발만 더 있었으면 은다 잡았는데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윈체도 한 발만 제대로... 까비까비! <웃음> 까비.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또 매드무비 올릴 거예요그 스페셜포스 모음집 3탄이랑 스나 매드무비 또 올릴 겁니다 두개 다 그거 지금 만들 거거든요 곧. 아 근데 아쉬운게 작년 9월부터 올 5월달까지 포맷 해버려 가지고 그 자료가 날아간게 아쉽네 그때 거 빼고 그냥 5월달부터 올해 5월이죠. 그러니까 올해 5월 한 15일부터 다시 기록했거든요. 항상한 5월달 기록정도 모아서 올려볼게요.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스피릿포스랑 다 펜타클 다합하고한 30개정도 그 다음에 스나 멀티킬 이상 위주로 해갖고 매드무비 습니다 좋습니다. 깔끔이야.